뭔데? 죽을래, 죽을래? 응? 안녕하세요 저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<웃음> 권입니다 네, 오늘 이 친구와 함께 홍가시에 있는 식당을 한번 찾아가려고 그러는데요 근데 어떤 식당이 맛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임의적으로 한번 찾아가보죠 좋습니다 오케이 어디 갈래? 너무 바로 앞에 있는 거 짚는 거 아니야? <웃음> 어디 갈까? 그냥 맛있어 보이는데 아무 데나 들어가 보자. 오씨. 오씨, 오씨. 카레 어묵. 손으로 만든 오징어 볼. 어, 뭐야 한국 치킨이야? 우리 치킨 이름이 치킨 냄새인데. 자지거. 울 이거는 이거 완전 현지 음식이네. 거 들어갈까? 그냥? 어, 안녕하세요 어떻게 알고 안녕하세요 그러네 카레에다가 청국장 섞은 냄새 카레에다가 청국장 섞은 아, 냄새가 난다고? 그렇죠? 아, 이건 좀 호불호 갈리겠다 맞아요. 맛있다 맛있어? 맛괜찮가 나요? 냄새는 좀 그냥 그런데 냄새는 좀그랬는데맛 괜찮네 괜찮아요 괜찮은데? 응. 역시 식당 가면 그냥 메뉴 요리 시키는 게 최고예요 야 근데 이거 맛있다 맛 아, 괜찮아요 음, 이거 완전 괜찮죠. 내 스타일인데? 완전 괜찮죠 다 괜찮은데? 동그랑땡 맛이 좋네 내가 보기에는 태국 요리 좋아하면 진짜 좋아할 것 같다 여기. 음. 전 태국 요리 잘안 찾아가는데도 괜찮네 음. 근데 이식당의 가장 큰 장점을 발견했어 가격도 엄청 싼데 중요한 게 시키고 한 2분만에 나왔다 음. 어, 2분남안 걸렸지 시키자 마저 나왔어 야, 막잘 들어왔다 야 진짜 잘 들어왔어요 어, 괜찮네 사실 저 이런 현지식 별로 기대 안하는데 네, 구독자가 마가님, 마카오에는 시장 같은 거 없어요 저는 그렇게 정겹고 아, 완전 현지 근데... 같은 모습을 즐기고 싶은데 내가 보기에는 마카오 와서 이렇게 구경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요 음. 아, 좋아 방금 이 부분이 액기스였다 노란 부분 있었잖아 아, 그냥. 와, 쩐다 이거 요새 애들 말로 뭐라고 하죠? 점마탱이 JMT 알지 알지 아이씨 설마 더좀다 시험했냐? 그걸 이제 조금 더 변형해서 뭐가 있는데? JMT GR이라고 아세요? GR은 뭐야? 꼬마 몰지 않 젊어탱 지랄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젊, <젊어맛은> 지랄? <웃음> 뭔데? 존마탱 구리 아 존마탱 구리? 음. 나 그거 쓰는 거못 봤는데? 아이 애들 얼마나 쓰는데? 진짜 써요? <웃음> 댓글 남겨주세요 아 못쓰 겁니다 가오쏘메이자 잔잼마스 1, 3, 4, 2 this one 25. 오, thank you. thank you. 근데 솔직히 막 배부를 정도는 아니잖아. 아, 근데 딱 좋아요. 적당히 이렇게 좀. 먹고 홍가시 가서 간식. 그렇죠, 그렇죠. 간식 그정도면 남겨 놔요. 이제 다 먹었으니까 나가서 찍을게요. 뿅. <웃음> <웃음> 자, 여기가 바로 홍가시라는 곳이고요. 이 건물이 빨갛다고 해서 홍가이시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마카오의 아홉 개의 마켓 중에 제일 오래된 1936년도에 지은 겁니다 맞죠? 1층은 전부 다 야채를 파네요 다싱싱하다 여기 여기 괜찮아요 당근도 그렇고 배추도 그렇고 김치 담글 때 여기로 와야 되겠다 형김치비담궈요못 담고 <웃음> 건어물도 파네 승호 승호 승호 네권순관 <웃음> 안녕 여기 <웃음> 왜 <위에> 누워계세요? 안녕 <웃음> 여기 뭐 새우하고 빵태이 굴이다 굴 마카오가 굴이 맛있어 그리고 말린 굴 같은데? 아 그리고 마카오에서 또 엄청 많이 파는 거 요거 이거 죽구려 먹는 거아 그거구나 이게 되게 몸에 좋대 자 2층 올라가 보죠 음. 징그러워 음, 어려우겐 미안 야 근데 얘네 너 좁겠다 좁겠어 방좀 크게 좀 해주지 손을 넣어서 직접 골라 가리비 전복 야야야 야, 야, 새우 봐 대륙새우 우와! 처음 봤어. 세고 팔이 있어. 아이씨, 진짜 신기하죠. 세고 원래 팔이 신기해 있어? 아니 가짜 같아요. 너손 줘봐. 여기 아, 다들 <웃음> 아, 네, 마요나 아시죠 마요나. 마요나미 칼 갈았던 집이 바로 여기 앞에. 아 그래? 여기 여기. 아 여기 칼을 갈아주나 여기가. 아 원래 안 갈아줘요. 아 원래 안갈아줘 원래 안 갈아주는데 물어 무릎을 갈아주시더라고요. 저 아저씨가. 잘 썰리네. 칼 매번 갈아요. 저거 다 갈아요 항상. 잠깐만, 이거 뭐야? 간 아니야? 심장? 심장이야? 심장아 몰라요 이거 심장이고 이거는 호하고 혀잖아요! 이게? 혀잖아요, 딱 봐도 혀! 야, 누구 혀냐 이거? 이거, 이것도 혀, 얘도 혀네. 이야, 이것도 혀네! 야 이것도 혀였어! 야. 어? 어? 이거 어. 뭔가 두.. 아, 잠깐만, 그만! 그만! 띠! 우리는 방송하는 혀 아. 근데 왜 하나지? 순수합니다. 두 개입니다, 형. 어디? 띠, 여기, 여기까지 두 개. 방금 전에 우리가 이게 홍가에시 오는 길과 그리고 홍가에시의 1층, 2층, 3층을 찍어봤는데 여러분도 다음에 올 기회가 되시면 이홍가에시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일정에 넣는 거 한번 괜찮을 것 같아요. 어, 음, 어떠셨어요? 아 좋았습니다. 뭐가요? 그냥 다요. 마카오건과함께라고네 <웃음> 음... 앞으로도 정말 마카오스러운 곳을 찾아다니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네. 안녕. 네, 안녕.